오늘은 바른 자세와 뒤태를 위한 몸 뒤쪽 근육을 강화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항상 앞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 뒤쪽 운동은 필수죠? 퇴근 후에 귀찮으시더라도 저와 함께 3분만 투자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 보아요. 먼저 스핑크스 자세 할 건데요. 이 자세는 어깨 아래를 자극해서 장시간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올라간 승모근이 차분하게 떨어질 거예요 먼저 어깨 아래에 팔꿈치를 두고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줄 거예요. 움직임이 많지 않으니 자세를 유지한 채로 저와 함께 천천히 호흡을 다섯 번 해볼게요. 후 내쉬면서 배꼽을 등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호흡 뱉어주세요. 둘 어깨를 귀와 멀어지는 느낌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셋 팔꿈치와 손바닥이 바닥을 밀어내야 해요. 넷 허리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섯 날개뼈가 뒤쪽에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대로 팔을 펴서 스완 동작을 해줄 거예요. 스핑크스에서는 어깨를 끌어내리는데 집중을 했다면 스완 동작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어깨를 끌어내리는 힘과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팔꿈치만 펴줄 거예요. 저랑 같이 7회 진행할게요. 하나, 팔은 쭉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둘, 좋아요. 호흡 더 길게 뱉어주세요. 셋, 상체가 너무 높아서 허리가 아플 경우에는 손 위치를 좀더 앞으로 두셔도 돼요. 넷, 귀랑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어깨 계속 끌어내려주세요. 다섯, 손바닥으로 바닥 계속 밀어주세요. 여섯, 턱은 당겨서 시선은 손끝을 멀리 봐주세요. 일곱 마지막으로 쭉 늘려서 버텨주세요. 그 상태로 유지해서 다리를 들어줄게요. 허리 힘으로 들지 않고 앞쪽 골반뼈와 허벅지 사이의 고관절로 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하셔야 엉덩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요. 왼쪽 오른쪽 7회씩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스완 다이브 동작을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팔을 바닥에 둔 상태로 몸만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저는 트래디셔널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양팔을 옆으로 들어서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들고 다리를 내려주고요. 마시면서 양쪽 다리를 뻥 차듯이 들고 상체를 숙여주세요. 7회 반복할게요. 하나, 내쉬고 둘, 상체 쭉 드세요. 셋, 다리를 뻥 차야 돼요. 네, 턱 조심하시고요. 다섯, 너무 재밌죠? 여섯, 무게 너무 힘주지 않아요? 일곱, 웰던! Well 자, 이제 양손으로 발끝을 잡아주세요. 이 자세가 안 된다고요? 걱정 말아요. 수건으로 발끝을 당겨도 되니까요. 앞쪽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뒤쪽은 수축해주는 동작이라 엄청 시원할 거예요. 위로 다섯 번 당겨주고 앞뒤로 뒹굴뒹굴 일곱 번 굴러줄게요. 하나, 내쉬면서 쭉 발끝 들어주기. 그대로 자세 유지했다가 마시면서 내려와요. 둘, 발등으로 손을 밀어내듯이 몸을 더 늘려주세요. 셋, 엉덩이도 같이 힘이 불끈불끈 들어가죠? 넷, 턱을 너무 많이 들지 않을게요. 자, 이제 시소를 타듯 앞뒤로 굴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하셨어요? 어때요? 등이 쫙 펴지고 오늘 고생했던 앞쪽 근육들이 좀 휴식하게 되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블리랑 필라예요.